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송가인을 꺾은 실력으로 1회부터 모두를 경악시킨 트로 천재, 박성훈 못지않게 짱짱한 유소년들의 소름무대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회에서 13살 박성훈이 부른 나후나의 어메는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 1회 최고의 1분에 등극하는 한편, 8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범접할 수 없는 내공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미스터트로트 2회에서는 박성훈의 아성에 도전하는 유소년 참가자들 반장부가 등장해 돌풍을 일으킵니다. 반장부는 학교에서 임원 경력이 있는 유소년 참가자를 따로 모아 만든 신설 부서입니다. 나이와 계급장을 모두 떼고 트롯 가수로서 성인 참가자들과 정면 격돌하는 어린이 참가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와 실력, 트롯의 진심인 무대들을 펼쳐 시청자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예정입니다. 장구를 들고 무대에 오른 반장 부위 한 참가자는 제2위 박서진을 꿈꾼다는 남다른 도전 각오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녹화 전 박서진의 대기실을 찾아간 이 참가자는 수줍어 붉게 물든 얼굴로 인증샷을 찍는가 하면 우상 박서진의 응원으로 기운을 충전하는 모습으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와 뛰어난 노래 실력까지 겸비한 리틀 장구 프린스의 신명나는 무대에 박서진 또한 인문 만개 미소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또한 참가 소식만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은 형제 참가자도 있습니다. 바로 리틀 사이로 유명한 황민우와 동생 황민호 형제입니다. 샛별 부소 속에 18세형 황민우와 반장 부소 속으로 참가한 10살 동생 황민호의 무대는 모두 엄청난 기대의 대상이 됐지만 형제는 대기실에서 폭풍우열을 했는데요. 황민호와 황민호가 쏟은 눈물의 배경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로트 2회는 오는 목요일 29일에 방송됩니다.